알지. 응. 도착. 오, 어, 추워. 이제 루텐브로에서 잠깐 쉬다가 밥 먹고. 여기에 이불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아, 네, 여기, 음, 응. 경치가 너무 아, 네. 좋은데? 날씨가 좀 아, 이거 의자 되게 편하겠다. 우와! <웃음> 편하네. 편 지금 3년 반, 2년 반이구나. 귀국하기 전에 군마에서 군마에서, 아, 깜지라. 그때는 진짜 싸게 갔는데 1박8천 원. 말이냐? 뭐아 버터 아플 같은 거네. 나했다맥주를또 벌써 꺼냈어. 원래 이렇게 들어오면은 웰컴 맥주 좀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먹는 거다. 열심히부터 먹어야 된다. 이사같은거 네. 이게상고라고 어, 삼이 상호야 오징어 오지... 피자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너무, 너무, 예쁘 너무, 너무, 가 너무, 예쁘고무 너무, 너무, 너 너무, 이게 핑크색이다 중 입었는데도 길다 오비로 묶어야 되는데 끈이 없어서 길어 돈이 완과아도까어 하루 50% 아니야? 하루 50만 원씩 1년이고요. 뭐가 있어? 있네? 이거가 침전 내역에 지금 집 팔고 한 4년 만에 집 4년 있다가 가자 그냥 아 종종 있구나 좀 간단하게 욕조에 들어갔다가 온천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유카타 입고 가려고 하다가 오비가 안 보여서 혹시나 혹시 벌어질까 봐 그냥 원피스 입고 갑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거라 두 번째 절세 상암누스 이료가 되 투명하네 이거 일곱씨 계란찜이거는 게가 들어간 된장국이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먹는거야? 이거 음. 매주 일어 어? 진짜 먹어! 그니까 스팸 나노! 장난 안나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 와서 지금 새우깡을또 까고 배우깨츠를또 까고 헉! <웃음> 이거 9% 이거 쎈 건데? 빈결은? 안녕 맛이 갔습니다 진짜 전세계 인형형이 제일 아 <웃음> 인형 아니라고 강아지라고 <웃음> 상아서 제일 좋아한다. 사계자기도 결혼したら, 喧嘩지しか에결혼いって혼하면 결혼하면, 결혼하면, 결혼하면, 는혼하면 결혼하면, 결혼하면, 결혼하면, 결혼 카레를 것같뭐 M. 키는 M이요. 고칼라사에. 네, 거기. 네, 코 전부 전부 개 ぐらい? 라게 개? 여기 치킨 카레가 유명하다고 해서 원래 호카이도는 스페 카레에서 스페 카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토핑은 여기 몰빵했습니다 맵기도 약간 저희가 마련나 음. 아, 매운 맛 좋지 은은하게 계속 아니. 뭔가 쌓이는 느낌 감성을 많이 담는 것같아일본이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나 없어도 너무 없는데 거 이거... 이거... 없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없는 게이기는 한데 날씨가 이거... 이좋았거이 좋았으면 좋았을까요? 러시다 코토네 상 수위에 조지 라스에홋카이도 하코다테 니시코오토가꼬 여기는 카페가 있다고 헉! <웃음> 아 어, 놀래라! <웃음> 어! 머리 바로 위로 날라갔어 진짜 <웃음> 크다. 와 여기 눈 쌓인거 봐 관광객이 조금 조금씩은 있네 너무 조용해서 열린건지도 우리 오늘 먹, 먹을 예정이 많지 응. 그러면 스위치는 안 하는 게 좋겠네 아 근데 이거는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음악도 안 틀고 완전 조용하네 고장 말이에요. 고장. ても違うのな入は一でお写真がただちょクレジットも使えないご利用いただけながいすいませんはい大丈夫ですよどうぞお茶をしたサインお茶をしおしおし Chinese e x p e l e d It i c k e d in to c m pic e l a g i e r n d Aw c h o e u e s r i a l i s y m m y It's such i m i t とか駅とかでもお土産売ってますよそうですよね函館のお土産って何が一番有名ですかすごいですねスイーツ関係から黒い恋ビトってのえ黒い恋ビんですか本当にのっていかなんか意味がちょっとセホテルで<笑> <はい>。<笑><笑><笑><笑><笑><笑> 어제 묵었던데 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 느낌 우와 땀미 냄새가 너무 좋아요 또 트윈이네 5박 6일 동안 계속 트윈이네요 트윈이든 러블리든 똑같겠지만 너무 예쁘네요 뭔진 모르겠는데 음. 진짜 맛있네짜딱 다름이 음. <웃음> 안주어도 될것 같은데 그지예를 모르겠어 나도 음. 주방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양고기인데 양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먹는 양이네 괜찮네. 이제 그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엉덩이. 이제 진짜 마지막 밥. 어우, 밥이 너무 맛있네. <웃음> <웃음> 어, 많이 찬다. 음, 좀 아프네. 왜 이렇게 발로차지마음안 드나? 정말 좋아. 아, 메론을 먹어야 되는데, 메론은. 배가 너무 튀어나와서 오비가 풀린 적은 진짜 처음이다. 하지, 미세, 노, 아, 고, 뭐.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듭네 요건 아닌가, 보네. 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리고 이쪽이 안쓰리고 여기 와시카 타카메랑은 빵이랑 쿠코네 여기는 계절 야채 밥 먹고 온천 갔다오니까 방문 앞에 요미우리 신문 침은 안 먹어야 될것 같고 아침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야, 온천하나 원숭이 보러 갔다가 식물원에 그리고 도쿄로 다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도쿄 가서 안경알도 넣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무태일 때는 가벼워서 되게 좋은데 알을 넣으면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언제다 이게 아야타카가 카페인가 하이테따가 넣ていっぱ 아까 ん 그때 이빨 넘쳤다けど <목소리도> 아까부터 왜 이렇게 웃어? 아까부터 왜 이렇게 웃어? 일하고 있는데 웃으면서어웃 돼요? 나 엄청 하는 거지? 처 <웃음> <웃음> 오우 귀여워 <웃음> <웃음> 달라는 거 지금. 호수 타고 꾸다테 근처로 왔습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고 근데 문을 다 닫았어. 아지너이 집안, 여기 소화 점심을 먹습니다. 가정 식까도 어서 시켜되네 진짜 반장 엄청 통통하네 아, 어, 이지 이제 밥을 다 먹고 코다테역에서 차지를 한 다음에 다시 버스를 타고 30분 이동을 해서 호텔로 가서 짐을 찾고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또온다 진짜 요리와사비 오자 줄게 이거는 밥에 차다시로 해가지고 김이랑 와사비 올려 놓은 거 맛있어 에 그래도 정성을 많이 쏟는것같아요좋은데 맞아. 마지막 날 아침밥입니다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걸 사왔어요 어제. 어.. 드디어 가네 아휴.. 아쉽다 딱1 7 0엔남아서크런키 아이스크림을 사고 남아있는 파스모장으로 뭐, 뭐, 이런 커피를 사고 이제 곧 들어갑니다 근데 몇 년간이 뭘 했지? 내가 나와야 이제 오겠지?